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목걸이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 입니다 이 표고버섯이 남쪽에서도 발생을 하나요 저희 동네 주변에서 본 적이 없어요 주로 높은 고산지대 날씨가 좀 차갑고 습도가 있는 곳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경상남도 통영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지는 않지만 표고버섯이 발생을 했다가 지금 아주 이쁘게 잘 말랐습니다. 썩지도 않고 잘 말랐어요. 하나 둘셋넷 일곱 개 아, 숫자도 일곱 개인데 숫자도 개수도 일곱 개 럭키 세븐이네요. 잘 말랐어요. 썩지도 않고 밑에 쪽도 보시면 살짝 벌레도 없이 깨끗하게 말랐어요. 이 표고버섯은 일부러 돈 주고도 사 먹잖아요. 이게 아쉽게도 이제 백화고는 아니지만 지난 가을에 발생을 했다가 아주 이쁘게 이렇게 말라 있습니다. 와, 이거는 진짜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태풍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아서 버섯이 많이 발생 안 했는데. 표고버섯이 그렇게 많이 발생을 안 했는데 이 버섯 보기 힘든 남쪽에서 그것도 표고버섯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용할 양식으로 치치해 가서 오늘 저녁 반찬 하겠습니다 다행히 여기는 조리시설도 돼 있고 해서 요거 잘 불려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크기도 제법 크네요 제 주먹만한 것도 하나 있고 야 밑에 벌레도 안먹고 아주 깨끗해요 딱한 접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들매고가는 앞으로도 이 건강한 밥상 건강한 먹거리를 유용한 정보들로만 모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들매곡간입니다.